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뚝딱뚝딱 문어 목수 뚝딱뚝딱 문어 아저씨 뚝딱뚝딱 망치질을 해요 아우, 힘들어~ 튼튼하게 만들어야지~ 뚝딱뚝딱, 문어 아저씨 한 번에 못을 3개씩 뚝딱 뚝딱 뚝딱! 우와, 아저씨 대단해요 <웃음> 이 정도는 문제없지 문어 아저씨가 집을 지어요 뚝딱 뚝딱 뚝딱 한 번에 못 세게 을 지으려면 더 튼튼하게 3 더하기 3은 6 3 뚝딱뚝딱뚝딱 뚝딱, 뚝딱. 세 번에 못 아홉 개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아이고, 바쁘다, 바빠 망치질을 할 때마다 못이 세 개씩 많아져요 3 a 하기 3은 6 3 e 하기3 d 하기 3은 9 뚝딱뚝딱 문어 아저씨 집을 뚝딱 완성했어요 <웃음> 튼튼한 집 완성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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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이 정도는 문제없지 문어 아저씨가 집을 지어요 뚝딱 뚝딱 뚝딱 한 번에 못 세게 집을 지으려면 더 튼튼하게 3 더하기 3은 6 3 뚝딱뚝딱뚝딱 세 뚝딱, 뚝딱. 번에 못 아홉 개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. 아이고, 바쁘다, 바빠. 망치질을 할 때마다 못이 3개씩 많아져요. 3 3 더하기 3은 6 삼 더하기 삼 더하기 삼은 구. 뚝딱뚝딱 문어 아저씨 집을 뚝딱 완성했어요. g <웃음> i 아저씨, 수고하셨어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뚝딱, 뚝딱, 문어 목수. 뚝딱뚝딱 뚝딱 문어 아저씨 뚝딱뚝딱 뚝딱 망치질을 해요 아우, 힘들어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뚝딱뚝딱 뚝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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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질을 할 때마다 못이 세 개씩 많아져요. 삼, 삼 더하기 삼은 육, 삼 더하기 삼 더하기 삼은 구. 뚝딱뚝딱 문어 아저씨 집을 뚝딱 완성했어요. 하하하하 <웃음> 튼튼한 집 완성! 아저씨 수고하셨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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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아이고, 바쁘다, 바빠. 망치질을 할 때마다 못이 3개씩 많아져요. 3 3 더하기 3은 6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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뚝딱뚝딱 뚝딱, 뚝딱. 세 번에 못 아홉 개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아이고, 바쁘다, 바빠 망치질을 할 때, 마다. 못이 세개씩 많아져요. 3 3더하기 3은 즐3더하기3더하기 3 더하기 3은 즐 문어 아저씨 집을 뚝딱 완성했어요 <웃음> 튼튼한 집 완성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책 빨간 사자